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실링 왁스 재료들 심폐소생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제보 받은 내용 중에 좀 세게 누르고 오래 기다려야지 잘 찍힌다는 의견이 있어서 세게 누르고 오래 기다려서 한번 왁스 실링을 해보려고요 일단은 다이소 왁스 스틱을 녹이도록 할게요 다이소 왁스 스틱은 일반 왁스보다 굉장히 빨리 녹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강하게 눌러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꾹 아주 꾹 누르고 띄워 볼게요 띄어서 얼마나 잘 찍혔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되게 뭔가 스치고 지나간 흔적처럼 찍혔어요 저게 원래 제비 모양인데 너무 희미하게 찍힌 것 같아요 두 번째 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왁스를 녹이고 잘 부어서 실링 스탬프를 강하게 누르도록 할게요 꾹 눌렀고 이번에도 잘 나왔을까요? 그나마 장미는 좀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. 장미는 첫 번째 테스트할 때도 개중엔 제일 괜찮았거든요. 이번에도 장미는 그럭저럭 잘 나왔어요. 그럼 세번째 테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왁스를 녹이고 마지막도 강하게 눌러보도록 할게요. 어차피 결과물은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이 스탬프는 영어 필기체로 땡큐라고 써있는 스탬프거든요. 약간 분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음각과 양각이 뚜렷하진 않아요. 비교해보면 은 첫번째보다는 오늘 한게 조금 난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실링 왁스 스탬프를 왁스 스탬프가 아니라 일반 도장처럼 찍으면 예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종이에 찍어보려고요. 생각보다 예쁘죠? 저좀 놀랐어요. 저 제비는 실링 왁스 할때 제일 안 나왔던 거거든요. 근데 도장으로 찍으니까 도장이 더난것 같아요. 그 다음 땡큐 레터링 스탬프는 이거는 도장으로도 그냥 그래요. 잘안 찍혀요. 스탬프 잉크를 다른 것도 써봤는데 저거는 잉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장미 문양도 찍어보면 음,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도장으로 쓸 때는 잉크패드에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일 잘 찍히는 잉크패드는 스테이지 원 잉크패드가 가장 잘 찍혔어요. 예쁘고 선명하고 이 실링왁스 스탬프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도장으로 쓰면은, 쓸만할 것 같아요.